안녕하십니까 5월 2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제 재고량 감소에도 약세를 보였던 유가도 하루만에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 저금리에 급격히 불어난 이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에서 운송 관련 기업들의 주가 약세 역시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고요 더불어 소매업종 등의 약세를 보인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유가는 재고량 감소와 상하의 공세 완화가 재차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유가는 여러모로 경계에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원유 생산이 올해 최대치를 갱신한다는 소식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도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리 바라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되는 현 시점에서 유가 급등 역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유가는 상단과 하단을 유지하면서 박스에 갇혀 움직여 주는 게 미국한테도 우리에게도 해피한 일이 아니겠나 싶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액들의 매소메이드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닝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1%, 매도 59%로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원유는 매수 88%, 매도 12%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1%, 매도 79%로 여전히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심스러운 시장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가 반등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 금매 인상의 명분 역시 고개를 둘 테니까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6.5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10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등록 등 시장 방향성 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